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어, 오늘은 그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현, 현실 현 점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에, 현실 점검을 해 보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맞는 현실 점검으로 어, 그렇게 짜서 요거를 참조하시든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점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약간 경각심을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나는 미래를 위해서 내 연금 소득 같은 거를 뭐 준비해 봤는가 이런 거를 갖다 한번 곱씌워 보면서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왔는데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현실 점검 부분은 제일 처음에 자기소개 다음에 제일 먼저 눕는 게 현실 점검 입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이 끝나면 그 현실 점검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중에서도 아주 이걸 전체를 다 얘기할 순 없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은 요거 그러면은 아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 그래 아무리 이러한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어 불안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기회가 있다는데 희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희망이 있게끔 하려면은 그 그거를 갖다가 주 어, 업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애,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뭐 어디나 다 공개돼서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에 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들으러 오신 분들이고 또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 정도는 아셔야 될것 같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네트워크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2020년 보통 이게 통계 라는게 보통 올해 자료는 내년 6월달에 통계청에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되고 그게 이제 또 보도를 타고 이렇게 나와서 공식화 되는 데는 근 1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예, 통상적으로 1년 정도가 돼야 이제 그게 공론화가 되고 완전 공식적인 그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지금 22년 초기 때문에, 아, 작년 6월 달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네트워크 업체 현황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어, 한국의 그 네트워크 업체 현황을 볼것 같으면은, 아메이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1조 2천억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어, 아메이가 18년 동안 1조, 1조 선에서 아주 거의 정체였었어요. 거기서 조금 넘기도 하고, 조금 아래기도 하고, 어떻게 맞, 자 맞춘 듯이 1억을, 아, 1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1조 2천억을 했습니다.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하도 안되고 또 코로나 전국이고 뭐 그런게 가셔야 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생전 64년 동안 한번도 62년 동안 바꾸지도 않았던 그거를 손을 봐서 어 브론즈 빌더라는 거를 갖다 세워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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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순위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2천억을 더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순위는 뭐 지금 1등, 2등인데 뭐그게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자 그게 들어보도 못하 들어보지도 못했던 애터미가 어떻게 이렇게 어 초고속 성장을 해서 2, 2위까지 했는지 근데 그거가 맨날 그 우물안 개구리라고 국내에서나 그랬었냐 우리 애터미는 토종 토종 그 네트웍이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로 보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글로벌 탑12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부동의 아메이가 가장 오래 연조가 깊고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약 8조 어, 8.5 빌리언 그러니까 어, 1100억 정도를 갖다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0조가 좀 안됩니다 한 9조 한7 8천억 정도 어,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한 18년 동안 거의 그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200, 2,000억이 올라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고전을 유지하는데 전통적으로 아메이보도더 오래됐던 에이본이그 뒤를 이었고 요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저는 알고 있, 있죠 허벌락 라이프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애터미는 지금 1.5밀리언을 해 가지고 지금 랭킹으로 12위로 이건 공식화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 2009년도에 창립을 했지만은 선바이어 비즈 해가지고 그때는 방문판매 당시였고 2011년도서부터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로 바꿔서 네트워크로 원래 저어 네트워크를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1년도서부터 그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전환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원년이 2011년이죠 그래서 2011년도서부터 500만 불 그냥 어 네트워크로 전환과 동시에 그냥 거의 500만 불수어해서 그냥 굉장히 좋았던 그 좋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그 탑을 수출의 탑을 받고 근데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천만불 그러니까 해외매출 해외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2019년도에 1억 불을 하고 2020년도에 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4월달에 중국 법인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2020년에는 뭐 지나가는 그 거기 때문에 2억불 탑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뭐 주고 말고 할 그거 없이 그냥 바로 3억불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3억불이 되어서 이때 당시 어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이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 보면은 2020년 4월달에 중국 법인이 오픈돼었고약 1억불 정도로 갔다가 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 되고 있거든요 국내 매출 내지는 우리 그 중국을 뺀 나머지 십몇 몇몇개 국가에서 한 것까지 다 합하면은 지금 요선을 거쳐 갖고 지금 2011년 그니까 러 작년 말에 아 3억불 수출해 삽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보도가 다 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로 추정을 해 봤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나타난 그 2020년도 거가 작년 6월 달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어 글로벌 매출로 봤을 때는 어탑 뭐9 글로벌 통합 매출 2조 2천억을 했다 그러면 2빌리언이거든요2빌리언으로 했을 때는 글로벌 9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표가 나구나 이렇게 해서 실제 공식화된 통계청 자에서 공식화된 그거 2조 2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랭킹 9위가 딱 되네요 여기서 그런데 8위 9위 뭐근데 같은 2조 2천억이니까 8위 9위 정도 되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그 중국은 그때 당시 코로나 시, 에, 코로나가 코로나막 이렇게 에, 창고를 해서 중국도 어수선하고 해서 그때 다른 회사가 들어갈 때보다도 굉장히 통제가 심했었고 또 그러고 대터미가 들어 오는 것 때문에 중국정부에서도 경소상 뭐, 대도 등등 해서 굉장히 연착륙을 시켰습니다 중국분들이 요즘 뭐 제일 그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분들이 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소액에서 그냥 크게 아무래도 대국이라서 그런지 크게 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2003년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아메이에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2004년도로 확정된 그게 그 당시 아메이가 약 그때나 지금이나 약 10조 정도 그냥 편히 10조가 좀 안됐었는데 10조를 할때 중국이 오픈돼서 들어갔었어요 2003년도에 들어가자마자 전체 10조 중에서 대한민국이 1조를 했고, 중국이 5조 4천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합쳐 6조 4천억, 그러니까 10억이라고 봤을 때, 10억이 좀안 되지만, 10조였을 때, 에, 한국과 중국이 6조 4천억을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1억불 정도 이렇게 숫자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래프상으로도 나타나는 1조 한 거는 정말 연창리고 시켰다는 얘기죠. 그 쓸데없는 그 이상한 그, 그냥 막 몰아치기로 그냥 막 이렇게 가고, 초기 들어오면 다 그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 3억불이란건 3빌리언이니까, 3빌리언에다가 국내 매출 1조 1천억 정도를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약그 합쳐서 그 4빌리언이 됩니다. 4빌리언? 4, 4.5나 4빌리언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빌리언이라면 랭킹 5위, 5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근데 우리는 공식으로 발표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불 받은 거를 기념으로 고기점으로 그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스코어는 지금 여기 랭킹 글로벌 5위가 된 겁니다 4위나 5위가 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5위 정도는 그냥 확고하게 왜냐면 다른 이런 업체들이 전통적인 업체들이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약진들은 못했어요 거의 다 그냥 정체상태 내지는 또 퇴진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왜 유독 배터미만 이러한 한국에서도 저렇게 그냥 급성장을 했느냐 초고도 성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변방에 그냥 뭐 조그만 나라 아, 지금 저희도 글로벌 탑 어, 이걸 떠나서 전체가 글로벌 탑 안에 지금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70년만에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에서도 지금 이런 추이가 어여러분들이게 표상으로 이건 공식 자료기 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앞으로는 어 애터미가 새 역사를 쓴다 네트워크의 새 역사를 쓴다 했던 것이 이미 공식화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태까지 그 다른 그 전통적으로 어, 랭킹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어, 상위 업체들이 변화가 없는 반면에 저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런 다른 이거와 관계되지 않은 다른 자료들은 뭐 에, 유튜브나 어디에나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걸 참조하면 되는데 전반적인 수급을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두표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요, 요 표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만큼 어, 확실한 회사인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문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무슨 뭐 땜에 에다 저렇게 그냥 급성장을 했냐 느 초고도성장 이게 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500만불은 점밖에안 돼요 3억불에 비하면 근데 그래도 이렇게 표기를 그냥 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여기서부터 그냥 있게 그냥 급속 고속 성장을 한 거거든요. 아메이는 78개국이 나가서 지금 글로벌 매출이 8.5빌리언인데 우리는 22개국도 채 들어가지도 않는 그 선상에서 지금 일어난 결과를 갖다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78개국 아메이가 들어간 데를 갔다가 저희가 다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상그 그 숫자를 갖다 한번 상상해 보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애터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초고도 성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거기에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 토종 토종 네트워크인 우리 우리나라 애터미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이표예상으로도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초고도 성장을 한그 이면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그거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게 다음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굉장히 기본에 입각해서 했는데 그거 자체가 정확하게 마켓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니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되고 큰 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고거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 책은, 요, 저, 세일, 에, 세미세일, 다음 시간선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초고도 성장한 이유, 원, 그 다음에 투를 갖다가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수부을볼수 있는 그러한 그거를 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갖다 얘기하면 꼭꼭 강의가 뭐냐면은 전 시간에 요거를 했고요. 전 시간에 현실 점검 요 부분을 했고 지금 한 부분이 요거입니다. 요거 지금 요거를 했고요.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50년 상식의 벽을 깨다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할거고그 다음 시간에 요거 초고속 성장 이유 2 그래서 요거가 또 플랫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플랫폼에 관련된 게 아니고 플랫폼 이 셀프거든요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또 아주 알기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 요런 개념상의 문제 인식상의 문제를 갖다가 요 페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요 어 저기 마트 체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어 저희가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마케팅의 첫 단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큐 서부터 시작하는데 큐란 도대체 뭐죠 그리고 좀 전에 어, 얘기했듯이 얘기했는데 그 아미를 꺾고 거의 뭐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는 거의 1등이 된 이유를 보면 은 여기 통계청 자료에서 나온 2020년 공정이 최고 매출 제품 수운이 탑 텐을 보아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에터미는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부동의 1등, 1754억을 1년에 매출했고, 그다음이 앱솔루트가 938억입니다. 저희 뭐 제일 잘 나가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페임, 친생유산균이 탑10 안에 네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생필품들이죠. 그런데 아메이는 어, 형식상으로 지금 1등이 되긴 했지만은, 3등, 4등 하는 물건을 보니까 필, 필터 카트리지하고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어떻게 생필필문을 하는 회사에서 내구재를 팔아서, 그내구재를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 그 청정기, 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 필덕 카트리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두 개가 있고, 그 다음은, 어, 드디어 이제 건강식품이, 이제 7위, 8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10위. 그 유명하다고 하는 아메이 더블엑스. 우리로 보면 해모임에 견주는 더블엑스가, 꼬투머리 시비에 걸려 있어요 43억 우리 우리에 비하면 이건 뭐 매출 단1754억대 43억 그래서 아메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품이 더블 엑스 인데 더블 엑스 가 이렇게 추락을 했다는 얘기예요뭐 가격이 비싸고 등등 이런 것도 있지 만은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수 있게끔 여기다 표에 작성을 해놨고요 드디어 이제 산매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 명을 만들고 이제 마케팅 플랜을 스타트업해서 제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드업 단계를 거쳐서 빌드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는 게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인제는 거의 6만 원에 딱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몇 페이지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겠는데 이제 요번에 4월 15일부터 하는 그 세미 세일즈 마케팅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는 상당히 그 요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요그 요거 요거까지는 누구나 아기가 쉽죠 나로부터 좌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도 나로부터 또한사에서 소위기에서 세븐코어 라고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누구나 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철수한테 전달했는데 철수가 어 그런게 있어서 그랬고 철수 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 제가 철수도 알지만 철수 누이도 알아요 철수 엄마도 알아요 철수 친구도 합니다 근데 이 철수 누이가 자기 친구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치는 영역이 세븐코어까지입니다 사실은 여기선 드라이빙 뎁스라고 해서어뎁스투 뎁스 그러니까 철수를 통해서 철수 언니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쪽을 제가 파고 내려가는 걸 드라이빙 댑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댑스 투 댑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네트워크를 좀 해보신 경력자들은 그 개념을 아는데 초보자들 거의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내려가는데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어느 단계나 그런데 여기 여기에다가 소 속에서 그 어려워서 힘들, 힘들 때요 마의 구간.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요기 단계에서가 요기에서 요기 넘어갈 때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마의 구간 깔딱고개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깔딱고개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 죽었는데 그걸 넘어가야지 정상을 밟으니까. 그 구간에다가 디딤도를 갖다 크게 놔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과, 전과 후. 했을 때 수당 차이가 60만원 받던게 100만원으로 뛰는 부분 이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설명하는게 있습니다 아 요거 4미터를 갖다가 그냥 띠려면 다풍당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어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맨날 그냥한 번만에 두번 만에 이러고 하다가 그 하는데 여기다 디딤돌을 놔 주니까는 가운데 디딤돌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아주 그 세미 세일즈를 거쳐서 그토록 그리던 세일즈 마스터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아주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월 1억까지 또 받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온다는 거이 부분은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 사항은 아니죠. 이건 정, 정규 정 마케팅 프레임을 할 때는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 은 자단에 이거는 나중에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 회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군용 잡힌 사람이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그 과거 돈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이 아주 명조죠. 그 책에서 많은 분들한테 읽혀졌던 그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로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에서 나오는 고고고거든요 그래서 꿈 부분으로 해서 이게 마감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나름대로 새겨서 나름대로 자기의 멘트를 만들고 자기가 또 공부한 거를 갖다가 여기다 입혀서 그래서 누구한테도 지금 세미 세일즈 마스터 지금 오픈해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아주 어 비명 아주 즐거운 비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 에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업 확장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야 이게 진짜 큰 기회가 될수 있겠구나 그거를 제가 조목조목 매 페이지마다 하루에 한번 나갈 때마다 하나씩 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그거를캡처를 해서 잘라낼건 잘라내고 뭐 하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간단 설명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좀안 되시는 분은 그거만딱캡처를 해가지고 링크 걸어서 어, 보내버리면은 시리즈로 계속해서 아 이런 거였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거나 내일 어, 다음번 요 강의 다음번 한 거가 사실은 어, 네트워크그 수많은 오해 속에서 그냥 깜깜시장이 돼버렸던 그거 그게 저희한테 큰 기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기본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다음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아난 누구한테 그 전달 하더라도 꺼리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뿜뿜, 뿜뿜 일어나게 되는 그 다음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그거에 한번 많이 그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